파란한인교의 성도 여러분 한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14일 6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연중 24번째 주일입니다. 예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곳에 흩어진 여러분 각자각자 각자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각 가정위에 불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0편의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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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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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앉으시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비록 한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오나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 주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당연하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었고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렵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세세한 머리털까지 다 세신 세상 막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하오나 이 역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인 줄 압니다. 하오니 저희가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으며 저희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을 성김에 있어 이제까지 해오던 형식이나 관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욕심을 주의 뜻이라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주님께서 그토록 지적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닌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하옵나이다. 두렵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 오직 한 줄기 비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머릿속의 지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며 주의 사랑으로 주를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김광현 목사와 함께하셔서 하늘의 진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들어와서 회개와 깨우침과 감사함으로 다 거듭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재단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금요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금요를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저는 그간 이런 바램을 가지고 지내왔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지요. 만일 이러한 바램대로 되었더라면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 법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동안에 교회에 손수 나오, 나올 그런 수고는 더럽겠구나 이런 생각이지요. 그렇지만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었는지 이것도 먼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구역에서 돌아가면서 성경봉독도 해야만 했고 또성시교독도몇 번이고 다시 녹화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녹음을 해야만 했었지요. 녹화가 되었건 생방송이 되었건 매주 예배가 진행되었다는 것만 보면 우리는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와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지요. 아마도 그것은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장성, 그 시간과 공간이 가져다주는 그 경험, 혹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 이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주일 학교 공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도 온라인으로 했고 하루 한장 성경읽기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건 다 연출된 거야. 각본대로 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도 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런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 제작에서부터 방송에까지 모두 다 참여했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손에는 그동안의 예배 모습이 동영상이라는 형식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는 어느 정도 추억이라는 형식으로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겠지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쉬움이 떠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가상공간에서 들여진 이 예배가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현장감, 그 앞에서의 그 두려움, 진심, 이런 것들의 부족함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드린 온라인 예배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라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뭔가가 부족하다 또는 뭔가가 없다라고 의심되는 그러한 소감이 있다 이 정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과 설레임 그런 것마저 연출된 것은 아니겠는가 각본에 따라서 조작된 것은 아니, 아니겠는가 이런 의심이 아주 살짝 조금 드는 것입니다 그간 이 온라인 예배에서 수차례 그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부자 청년 이야기도 했고 어린아이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도 했지요 그러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만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좀 유식한 말로 소명이라고 부르는 이것 바로 우리의 이 온라인 예배에서 뭔가가 빠져버렸다라고 느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 현장성 같은 것 이것이 그 소명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경험과 같다고나 할까요? 이 소명이라는 것이 혹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이런 것과 같습니다. 다 좋았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예배 전체가 다 각본에 따라서 연출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그거입니다. 근래 아주 유명해진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의 전도 전략 중에 산 옮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정탐꾼이나 아니면 전도꾼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먼저 침투해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들을 하나씩 차지해 나가지, 나가, 나가지요. 그래서 그 침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교회에서 목소리를 낼 때쯤 되면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또는 교회의 그조직에 가장 핵심되는 그런 인물들을 탄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추수꾼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어오지요. 그래서 그 교회 전체를 삽시간에 집어삼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러한 그 신천지 전략과 비슷한 일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독립교회라고 하는 그런 간판 아래에 있는 우리 교회같이 여러 종류의 신앙의 형태가 공존하는 그런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교회가 매우 포용적이고 다양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성도들께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가 다르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의 중직자들을 공격하게 된그 순간 그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중직자라고 표현을 드렸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 보이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것은 그 핵심 또는 그 기둥 이런 것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사실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소명이라는 교리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아, 좀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소명으로부터 우리 각자 각자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그러로말미 아마 우리가 교회로서 자라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교리만 무너지면 겉모습은 그대로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타 종교가 되어 버립니다.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거룩하게 되지 않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신천지 뿐이겠습니까? 세상과 또그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들고, 또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이 교리를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의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지요 이것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조차도 지워져버리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제목인 건축자들의 버린 그돌이그 그 돌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대들보나 혹은 기초석과 같은 그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건축이 시작되고 또그한 건물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그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그 반대로 바로 이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버리는 그런 것이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사랑과 공로 이런 것들을 한여름밤의 꿈처럼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바로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게 하는 그 기초입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바로 그 돌, 누추하고 가난했던 그 삶,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근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도 그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이지요. 에클레시아,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어디서 그가 우리를 불러낸 것일까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불려나왔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속하였던 그 곳이 바로 그렇게 어두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말들이 서로 난무하고 있는데 그 말들이 모두 남을 속이는 말, 남 남을 비방하는 말, 그리고 자기 잘난 체하는 말, 욕하는 말, 질투하는 말 이런 것들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그곳에 넘친다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되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러한 말들이 겨여되어져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 당연히 없겠지요. 그런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우리가 처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모멘텀이 되어져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불려나와서 모인 곳이 교회라면 적어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만 살펴보셔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가요? 그런 말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마음이 다치셨습니까? 우리 이웃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런 칭찬에 인색하십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심이라 지금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시편 19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노래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했습니다. 하늘이 입이 있어서 만약 말을 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지요. 궁창이 입이 있어서 말을 한다면 그 궁창 역시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만드신 그 모든 일들을 말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무에서 존재로, 유로 불러내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끊임없이 다른 말의 스며들 틈이 없이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 또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말이겠지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죽게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물론 시편 19편의 마지막 절을 가사로 삼은 그런 찬송입니다. 왜이 찬송이 우리에게 절실해야만 할까요? 그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그 칭찬하는 아름다운 말들을 하지, 못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탈출을 감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에드로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고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가되고또 하나님 우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그가 누구를 불렀는지 어떻게 내가 불리움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자들에게는 그 돌은 보배입니다. 그러나 잊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말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다면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나오라고, 어두운 데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들은 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반대로 이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순종한 자들이지요. 순종한 자들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귀로 듣고 순종한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듣고 싶어서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믿음과 불신의 원인 또는 구원과 유기의 원인 또는 모퉁이 돌이 되거나 혹은 누군가가 부딪히는 돌이 되거나 어떤 것이 되든 그 돌, 곧 예수가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구에게는 지옥이 되는 그 원인이 된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참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기독신앙입니다. 다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로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또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저절로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그 한숨결 한숨결이 모두 창조자의 영광을 말하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바라고 노래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불러 주신 그 인자하심을 막 보셨으면 그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보배로 오신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소식입니다. 별 이상이 없는 한 7월에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만나서 예배를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성도들 사이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1 5 m 간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의 의향도 모아보려고 합니다. 세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던 예배 7월에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소식은 요리 문답 아침에 듣는 요리 문답 이것이 열 번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요리 문답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 지난 주일 우리 김현정 집사님 부친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하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하는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